안녕하세요. 신유부동산입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전원주택지는 오정읍 저암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정읍 사무수를 경유하는 2차선 대로변에서 자동차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로폭 3-4m 정도의 외길이지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으며 중간중간 맞은편 차량과 서로 피해갈 수 있는 갓길도 있어서 진출입은 양호해 보입니다. 경유도로를 벗어난 주출입도로는 폭이 6m이기에 주차의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는 115평, 도로집은 19평이고요. 상수도는 연결되어 있지만 도시가스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전면 사진인데요. 동그라미로 체크된 부분은 주차 공간으로 보입니다. 위 항공 사진에 위치한 곳과 동일합니다.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주택의 위치에 따라 남향이 될 수도 있고 동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토지의 장점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인 소유 토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기에 모양이나 평수가 적당해 보이지 않으며 그 앞의 농가주택은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토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전원주택지는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